CCTV 촬영 중입니다.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화합시다.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. 깨끗한 자부급 만들기에 동참합시다.